굴치기입니다. 묘목 굴치기. 여목 굴치기. 예. 사람 손으로 하려면 전부 다 힘이 드는데 기계가 지나가면 밑에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한 번씩 털어 주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딱 흙은 다 털리고 묘목만딱 나오게 하는 겁니다. 뿌리랑 4월 달에 처음 심을 때묘목입니다 아, 만원 젓가락을 예. 좀... 었더니 이렇게 됐죠한 개가. 1년 만에. 예. 네. 이만큼 키가 큰 거죠. 네, 저는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사과 묘목밭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사과 묘목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사과 묘목을 어떻게 수확하는지, 자, 함께 보시죠! 굴치기입니다. 묘목 굴치기. 예. 사람 손으로 하려면 전부 다 힘이 드는데 기계가 지나가면 밑에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한 번씩 털어주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딱 흙은 다 털리고 묘목만 딱 나오게 하는 겁니다. 뿌리랑. 뿌리에 붙어 있는 흙들이다 털려서 나오죠. 네. 네. 와, 1년 동안 잘한 거예요. 네. 와, 지금 방금. 네. 턴. 사다 외목인데 네. 아니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. <웃음> 여기 땅에다 뭐 넣었어요? 어, 바장마할때 저희 처음 이제 메일 넣는 SM 팜 사용하고요. 예예. 예. 그다음 슈퍼옥토로, 그다음 관주 처리로, 그다음에 그 슈퍼추비. 아, 슈퍼추비. 예, 네,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이야, 근데 지금 굉장히 보니까 뿌리 상태들이. 네. 아주 좋아 보입니다 <웃음> 사과묘목입니다 사과묘목 아 사과묘목? 사과 예야 묘목. 네. 여기, 여기 얼마나 시웠어요? 여기 사만주 들어가 있습니다 사만주? 네 맘에 맛있었는데 그렇죠 양파, 마늘, 감자 뭐 이렇게 무 이런 거 계속 하다가 이제, 종목을 바꿔준 겁니다. 4월달에 처음 심을 때 묘목입니다. 아, 9만원 젓가락을. 예. 네. 씹었더니. 이렇게 됐죠, 한 개가. 2년만에. 네. 이만큼 키가 큰 거죠. 예, 네, 테이프 여기 붙여놓은 테이프가 있죠. 아, 근데 얘는 못 컸네. 눈이 여기 그접 붙였는데서 눈이 나오질 않아서 음. 뽑아낸 겁니다. 딱그사이즈였는데 예. 굵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. <웃음> 1년 동안 많이 컸죠? 와. 놀랍습니다. <웃음> 한 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? 뭐 품종마다 차이가 있는데, 뭐, 만 칠, 팔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 주에? 네. 예. 4만 주가 다 나온 건 아니죠? 음, 정상적으로 특료가 그렇구요. 그, 이제 약간, 성묘 밑에 이제 상, 중이 또 있거든요 그런거는 이제 2-3천원 차이 정도씩 나죠 아... 가격 차이가 그럼 어쨌든 그 정도면 원래 계입했던 제입했던, 제입했던 수확력이 나온 건가요? 음, 처음 올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수확을 했었는데 그 작년 날씨가 안 좋아서 전국적으로 사과 접목했는 부위에서 이제 새순이 조금 많이 안 나온 것들이 있어서 수량은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묘목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올랐겠네요 어.. 가격은 올랐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해서 예약하신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예약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괜찮아서요 주본 사정이? 다 수확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도 <웃음>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에 모르겠습니다. 마늘, 양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 1년에 이제 한번 심고 이제 한번 수확하니까 뭐 이모작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나름 편한 점도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처음이다 보니까 뭐 애로사항이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. 이건 품종이 뭡니까? 이거는 감홍입니다감홍 감옹. 네, 감홍 부여라고 부여? 이렇게 옆으로,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, 이렇게. 부여라고 옆으로 자란다? 예. 네. 아 이쪽편 가지는, 이쪽편 가지는 다뗐죠가지 어, 한쪽으로 없네. 다, 손으로 하나하나 다 떼낸 겁니다. 아 네,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옆으로 갈수 있게끔. 아, 이것도 특이한? 네. 묘목이네. 그냥 그대로 위로 올리시는 분들은 위로 올릴 수 있고, 이렇게 구요 옆으로 약간 눕혀달라고, 눕혀달라고 하면은, 눕혀달라는 그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아. 그럼 지금 이게 10개씩 하나로 묶는 겁니까? 네, 10개씩 하나씩 한 묶음입니다. 아, 요렇게? 아, 네, 10개 하나 묶으면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요렇게 해서 지금 보내는 거고요 네. 아. 10개가 한 묶음으로 네. 이렇게 나갑니다. 지금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또 사과나무를 심나요? 사과나무는 한 곳에서 연작이 안 됩니다. 아 연작이 안 됩니까? 네 3,4년 정도는 다른 작물을 하다가 아... 이제 다시 한번 할수 있죠. 그럼 이 넓은 땅을 또뭐 하실 거예요? 음, 뭐 다른 작물도 심어야죠. 저경수를 심던 아니면 뭐 콩이라든지 뭐 배추, 무, 여러 가지 작물들 있으니까 아... 거기에 맞춰서 또 작물이 들어가야죠. 앞으로 시집가는 우리 사과나무가 정말 좋은 또 농부한테 가서 좋은 사과 열려서 우리가 또 먹게 돼서 예.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저희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